네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채널 구독한개집의 김승현입니다 배경이 좀 바뀌었는데요 2호점 오픈한 김에 어 운동도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도 하고 멋있는 또 부연 설명도 좀 하고 가슴어깨 밀기 훈련 해볼 거고요 또 아울러서 헬스장 오픈 안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헬스장 왜 오픈 안 하는지 뭐 그런 현실과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번에 저희 16강 기본딱 영상 올렸잖아요 거기 영상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16강이냐 끝났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제 하시던 분들 중요한 거보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껑마중껑마가 진짜 올한 해를 관통하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2022년은 이중껑마 하나로 관철되는 것 같아요 이 서사가 너무 좋았어 연말에 특히 그래서 이중껑마 마인드로 오늘을 한번 가보자고요 라이프 비트니스 프로 1인데 구형이에요 엄청 구형이고 옛것이 더 좋다 반드시 좋다 이건 아니지만 많은 매니아 분들이 라이프 비트니스 프로 1을 찐또백으로 칩니다 운동감도가 제일 좋은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시그니처 시리즈 이런 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친구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안 차리시나요? 차리실 건가요? 운영하고 계신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욕심이 좀있어서인지 몰라도 그 헬스장에 대한 어찌됐든 이 체육관 안 차리는 이유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해서예요 제가 할,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한 200평 정도에 탁 트여 있고 지상에서 채광 잘 들어오고 그런 이제 환경이어야 됩니다 일단 주차도 좀 넉넉해야 되고 그런 데 찾으려면 이제 월세가 꽤나 많이 나올 거고 거의 자리가 없어요 서울에서는 지상에서 하기는 거의 불,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죠 있긴 있지만 거기에다가 뭐 사실 이제 타협을 많이 해야 돼요 이 헬스장으로 돈을 벌 수익을 창출하려면 결국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제일 크게 들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아껴야 돼요 그럼 뭐, 결국엔 뭐야 인테리어는 아낀다고 끼고아 쳐도 결국에는 머신을 최대한 저렴한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야 머신 뭐 아무거나 상관, 써도 상관없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머신 많이 따지기도 하죠 그럼 내가 운동하기 편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머신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면 200평 정도 채울 수 있는 머신 구매하려면 최소 1억에서 많이 들면 뭐 2억까지도 들죠 물론 이제 완전 새 제품으로 구매했을 때 얘기고 2억. 정도는. 근데 이제 국산으로 하면 그게 절반 정도는 절약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만족을 못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원하는 그런 머신 구성, 환경이 되려면 몇 억씩의 피, 그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그 자금이 없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그 자금이 있다 해도 환경적으로 그거를 내가 이게 운영하고 싶은 그런 환경을 찾기가 어렵지 서울에선 특히 지방에는 그래도 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헬스장 창업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타협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방향이랑 현실이랑 많이 다를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타협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또 현실을 또 파악하고 타협해야 될지도 모르죠 근데 뭐 일단은 지금은 아니야 자그 다음은 이제 해머 스트렝스 MTS 인클라인 프레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두 번째로 좋은 게저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테크노짐 핀 로드 방식의 인클라인 프레스, 저는 잘 맞아요, 저한테. 1호점에 있는 너틸러스 인클라인도 좋고. 운동을 머신으로, 기구로만 하면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분명히 무겁고 힘든데, 아픈데, 아, 뭔가, 뭐, 뭔가 아쉬운, 게 아파. 근데 이게 프리웨이트 잘했을 때 아픈 그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그, 어 뭔가 불편해지는 아픔이 좀 있어, 머신 프리웨이트는 근육을 좀 이렇게 늘려주면서 운동이 되는 느낌이라면, 머신 운동은 좀 근육을 되게 짧게 만드는 느낌이 나요 기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느낌을 좋아하더라고 저는 근육을 늘려주는 자극을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몇년 동안 어, 체중 늘리는 기간이 제일 길었던 시즌이에요 6월 초였나 어쨌든 그쯤 끝났는데 어, 계속 이제 체중 늘리고 이, 있습니다 늘진 아, 않지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 체중 늘리고 막스트렝스 훈련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내년 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해머 스트랭스 머신이 여기 MTS가 풀 세트까지는 아니고 거의 이제 열몇 세트가 있는데 이 해머 스트랭스 오피셜 트레이닝 센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 특정 업체 통해서 이제 기구를 구매했을 때고 직구를 하거나 막 이러면 그거 못 받아요. 해머 스트랭스가 국내에 또이짝퉁이라고 하죠 가품도 되게 많이 풀려있는데 그거는 보면 딱 압니다. 진품이랑 그냥 아예 생긴 것도 다르고 폰트며 뭐 이런 것도 다 달라 물론 로고까지 재현한 때도 있긴 있는데 그냥 운동을 해보면 또 이제 잘르더라고요 그냥 깡통, 깡통 느낌 헤머 스트렝트 특유의 그 무거운 철제 느낌이 안 납니다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운동 기구도 짝퉁이 있는데 그만큼 명품이란 거지 그러니까 헤머 스트렝트는 명품이 맞다 그죠? 옷도 명품을 카피하지 뭐 오늘은 루틴이 그냥 엉망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보고 따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Q&A도 있었잖아요 어 맨날 루틴이 바뀌시네요 고정된 게 없네요 이제 이러시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고정된 루틴이 있는데 촬영할 때는 그거 맨날 똑같은 걸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바꾼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촬영 때문에 그냥 운동 기구 이제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제가 찐 운동을 제가 한다면 여기서 또 잉클라인 덤벨 프레스 하고 뭐 MTS나 아니면 여기 라이프 프로봇 잉클라인 머신 조금 하고 플라이 하고 끝냈을 것 같아요 뭐 옛날이면 딥스까지 했겠지만 찐또배기 운동 루틴은 이제까지 많이 또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 그러나 이렇게 좀 오늘처럼 오디오 많이 얹어서 하는 날 루틴은 그냥 제 토크 스몰 토크만 들어주세요 플라이 요런 형태는 또오랜만이 보죠? 저는 옛날에 어릴 때스무살때 때 있잖아요 스무살때요 요 머신이 있었어요 물론 라이프 피트니스는 아니었지만 그때 샤워장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거를 무조건 3세트를 하고 왔어 펌핑이 정말 잘 됐었거든요 펌핑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아저씨들이 어, 아이거갑빠가왜 이렇게 좋니 복근이 왜 이렇게 좋니 막 이러면서 말을 많이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정해진 프로그램을 소화를 하십시오 정해진 루틴대로 가는 게 좋고 저처럼 너무 계속 바꾸면 안 돼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영상 오늘 찍는 것 때문에 기구 아무거나 지금 돌려가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초보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저도 그랬고 그래도 좋아집니다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이제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딱 아까 말한 그 해머 MTS랑 얘랑 차이가 그거 같아 아까 이제 해머 MTS 같은 경우는 근육을 되게 짧게 만드는 데 집중이 되는 느낌이라면 얘는 이제 더 많이 이게 텐션 잡고 늘려주기가 더적합하더라고 저는 대신에 이제 벌어진 채로 미니까 더 근육을 이제 짧게 만드는 동작은 좀덜 나오겠죠? 하지만 저기서 했으니까 이거는 예, 좀 늘린 채로 저항을 많이 실어줄게요 저는 이런 류의 운동들이 더 저한테 잘 맞는다고 느껴져요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운동 방법을 다만 선호도의 차이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언가냐에 따라 운동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한 가지 방식으로만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다고 느끼시면 반드시 좀 점검해보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도 계속 오버헤드 패스를 80kg 바벨 갖다가 80kg 했더니 힘이 좋아지긴 했나 봐요 그래도 적어도 90kg 100kg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감량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1년 더 쉬는 게 맞아. 나의 발전을 기한다면 1년 푹 사골 곱듯이 푹 고와가지고 묵혀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대로 감량하면 또 올해 몸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 정말 종이 한겹 좋아지는 정도? 그래도 좋아지는 게 어디에요? 퇴보하는 것보단 낫긴 하지. <웃음> <웃음> <웃음> 어우! 천천히 하려니까 힘드네요. 아, 왜 이렇게 못하겠지? 어, 에너지를 다쓴 느낌이야. 역시 펌핑은 사례를죠 4세트 밖에 안 했는데 다 됐어요 아뭐 아까 얘기했던 뭐 헬스장 체육관을 차리나마냐뭐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런저런 저의 개인적인 욕심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약간의 차이 그리 이것 때문인 건데 에이 못 차리겠다 싶으면서도 맨날 여기다 헬스장 하면 잘하겠, 잘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해요 근데 이게 좀 아쉽기도 하죠 결국에는 보디빌딩에서 뭔가 성공하고 뭐 이러려면 은다 헬스장을 차리더라고 헬스장 안 차리고 뭔가 보디빌더로서 성공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새로운 또 제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중요할 것 같아 그냥 뭐 저의 개인적인 이상향은 어쨌든 그랬다 좀더 좋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구들 뭐 많진 않더라도 내가 조,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구들을 놓고 좋은 환경에서 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우이트니스가 그런 환경에 가깝기 때문에 저도 이제 큰 욕심을 안 부리고 여기서 이제 홍보를 도와주면서 이헬스장이은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돕고 있습니다 청주 계신 분들은 여기 뭐 오신다고 해 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헬스장 어디 찾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좋은 헬스장이 많으니까 저 대신에 운동하기 좋은 곳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곳이 좋은 곳이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혹시나 예비 관장님들이 그 보시면서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환경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헬스장 그런 거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고요. 감사합니다.